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투블럭인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투블럭을 없애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각도 드는 법 한번 보여드리고 라인 따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언젠가는 쉽게 금방 자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실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한번 이 영상 올려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냐 <웃음> <웃음> 알았어 자 일단 오늘 그 머리 자체가 약간 투블럭을 잘랐던 머리였는데 펌도 하셨고 투블럭인 머리기도 하고 근데 요 머리 투블럭을 약간 투블럭 아닌 것처럼 정리를 하면서 좀 가볍게 자르길 원하셔서 오늘 제가 이, 이렇게 머리가 많이 길러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약간 정리하는 법을 조금 보여 드리고 조금 더 한번 교육을 해 보겠습니다 네 초보미용사 분들 언제나 즐겁고 명쾌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한번 원래 물 많이 안 뿌리는데 오늘 물 자체를 좀 뿌리는 이유는 별로 없어요 일단 지금 속의 머리는 많이 안 자르면서 겉머리를 살짝 걷어 올리는 어떤 머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한 번만 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위와 빗을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가위 자국이 없는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어지는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위에 머리를 한번 잘라 주시고 진짜 안 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거 위에 자르고요 중간 자르고요 밑에 자르시면 돼요 그 살살 올라가면서 대신 45도가 무슨 말이냐면, 빛의 각도는 45도예요, 밑에서. 대신, 그 머리카락이 나와 있는 이 머리,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머리 중에 이 머리는 0도예요. 당연히 들린 거예요, 그 0도. 0도로 해서 이렇게 들린 거기 때문에, 빛의 각도를 45도를 하시면, 분명히 층이 나는 머리를, 이렇게, 그, 가위 자국이 없는 머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0도예요. 이 속에 나오는 머리는 저는 45도로 들고 있지만 이 머리는 0이에요 0이해하시죠 당연히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위에서 위에 잘라 주시고 아래 잘라 주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위 자국이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머리도 뜨는 머리도 당연히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클리퍼 같은 경우는 우리들 손님들이 원하는 머리는 많이 자르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정리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귀의 라인 귓바퀴 윗 라인을 약간 이렇게 정리를 살짝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귓바퀴 라인 위쪽을 살짝 정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살짝살짝 정리해 주시면 그냥. 우리가 요쪽 옆쪽 라인 오른쪽 옆쪽 라인은 얼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인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손님들이 원하는대로 약간 정리하는 머리로 해서 가볍고 어, 투블럭 아닌 머리가 되는 거죠 어떠세요? 옆에 괜찮으세요? 네. 어, 그럼 이렇게 일단 잘라 주시면 되고 이제 저쪽 옆으로 넘어갈게요 앞에도 아, 한번 보여 드리고 자. 옆에 라인 같은 경우가 이런식으로 가입밥이 없이 뭉쳐져 있는 머리도 없이 약간 이렇게 그 다음 나중에 질감 처리 한번씩 하면 되니까 펌 했던 머리라서 라인을 잘 잡아주시면 이렇게 층이 안보입니다 네, 일단 옆머리좀 보여드릴게요 이쪽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제가 햇빛이 좀 있어서 저희집이 남양이다 보니까 햇빛이 있어서 제가 잠깐 자리를 살짝 돌렸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위에 머리를 이 머리 투블럭이었던 머리 위쪽이 답답함이 있으니까 많이 길러 오셨고 그 부분을 위에서 이렇게 45도로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45도 들었을 때도 이 밑에 머리가 당연히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살짝 올려줘서 잘라주세요 위에서 한 번만 이렇게 자 위에서 한번 잘라 주시고 밑에서 한번 잘라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내가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한번 보시고 자주 보시고 자꾸 보시고 연습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보다 더잘 자르는 명사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어, 간혹 가다가 여자 머리도 자르냐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 여자 머리 전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 머리 자르는 거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거 콘텐츠를 하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자머리 할줄 압니다. 다예요업살부터저 옛날 비용사입니다. 자 이렇게 앞라인도 살짝 라인을 정리해 주시고요 어차피 손님들 머리는 보통 머리를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많이 자르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 거의 80에 80% 정도가 돼요. 20%는 조금 짧게 자르기 원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손님들과 어느 정도 마찰이 없으시려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덜 자르고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자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게 한 가지 또 팁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위에를 걷어주시는 머리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층이 없죠. 이게 삐져나오는 머리는 옆가지 들이오는 걸 한번 해서 살짝 라인을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층이 없이, 이렇게. 네, 이제 투블럭 선이 이제 없어지면서 펌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따 앞머리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뒷머리로 가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뒷머리 같은 경우가 뒷머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떠요 이건 정리만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위에 뒤통수 같은 경우가 너무 안 튀어나오면 또 어려우니까 납작해지니까 이거는 살짝만 정리해서 끝내는 걸로 이렇게 위에서 위에 치시고 그냥 쳤을 때 손만 안 떨리면 돼요 왼쪽 손만 정확하게 그대로 있는다면 정확히 잘리는 거예요 위에 자 두고 하나 두고 하나 두고 하나 네. 지금 제가 마스크를 써 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요. 목소리 썼습니 좋지? 목소리? 네. 어, 마스크 이제 생활화가 될것 같아요. 두 달째 쓰고 있는데 네. 음, 자그마한 또 나름대로의 비염도 없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네, 듣는데 또 불편하셔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일단 층은 없어지죠. 가위 자국이 없어야 돼요. 일단 은 가위 자국이 있으면 어좀 잘라놓고도 나중에 민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잘라주시고 아래 잘라. 이것만 연구해서 정확하게만 하신다면 어떠한 머리가 와도 다잘수 있습니다.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올라가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 자르고 밑에 자르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만 잘 눈에 띄면 정확하게 나와요 자 뒤에 라인 정리하고 이제 윗머리 한번 정리하는 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거 약간 옆에 라인은 살짝 댄디하게 너무 머리 자체가 막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머리고 뜨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머리를 약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이 밑에 라인 자르는 거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살살살살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뭐 제가 자르는 자세는 살짝 불편하긴 하다. <웃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살짝 끝으로 이렇게 살짝 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스케일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되게 빠르고 되게 하지만 사실 조금씩 조금씩 잘라내는 거예요저 나름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뭉탱이로 자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살짝 정리하실 때는 살짝 끝에 0.5mm라도 자를 때도 좀 스케일이 좀 크시면 좀 아무래도 손님들이 봤을 때 선수처럼 또 이렇게 알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효과가 크실 거예요. 그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치면서 한 번만 살짝 올려주고 층이 있나 없나 뭐 보고 그 다음에 라인 한번 정리 살짝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위로 해 가지고 머리를 좀 정리해 줬죠? 그거는 해 놨으니까 이렇게 밑에 라인만 살짝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도 약간. 근데 지금 현재 뒷머리가 얼추 좀 길어 보이게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밑에 라인을 너무 상고각으로 해서 밑에를 너무 확 치우는 것보다 머리가 이렇게 좀 많이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에 머리를 작 이렇게 잘라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또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어, 월요일이라 그런가 어디 서서 손님이 좀 계속 오시네 그 다음에 약간 뒤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다안 되더라도 이 라인만 정리만 잘 해주셔도 50%, 30%는 먹고 들어가요 손님들이 봤을 때, 아우, 잘 잘랐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뒤에 라인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위에 앞머리를 이제 좀 잘라 드릴게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위쪽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많이 자르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끝에만 살살 정리만 해 주셔도 우리 손님들은 잘랐다는 라 생각을 하시고 예, 좋아하실 거예요 가볍다는 생각도 하시고 앞머리는 얼마큼 잘라 줄까? 좀 정리해 줘? 네그 정리해 음. 거의 대부분의 정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끝에만 살살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냥 우리 미용사들이 보통 초보 미용사들이 또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머리를 자르시면 어, 당장은 이쁠 수는 있지만 집에 가서 많이들 후회하시고 안 좋은 거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만 자르는 걸 많이 연습을 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좋네요 더워요. 눈감으시고요 네. 일단 가볍게 머리 잘랐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즐거운 뭐라야돼 아, 즐거운 빨리 얘기해 하루 보내세요. 예, 예. 네. 어, 그게 뭐 기본적인 말이긴 한데 자 위에 옆에 다 질감 처리 한 번씩만 스스로 많이 안 치지만 살짝 질감 처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어? 이렇게 질감 처리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살짝 들고요. 밑에 라인 이게 뜰 때는 최고의 아주 특혜약이죠. 이렇게 뜰 때는 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밑에 쪽을 약간 이렇게 질감 처리해 주시면 절대 안 뜨고 층도 없어집니다. 네 오늘 오늘 콘텐츠를 이렇게 머리 뜨는 사람을 정리하는 거 해보았습니다. 네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네 따라해 보세요. 네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레켜 화이팅!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